생각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 똑똑한 수놀이터 몇 마리일까? 둥글둥글 물고기가 몇 마리일까? 뾰족뾰족 뾰족 물고기가 몇 마리일까? 4 빼기 -2는, 2는? 2 흐느적흐느적 흐느적 문어가 몇 마리일까? 1 응? 예. 꾸물꾸물 불가사리가 몇 마리일까? 2 더하기 2는 응? 뒤뚱뒤뚱 꽃게가 몇 마리일까? 이 더하기 일은 3 따각따각 바닷가 재가 몇 마리일까? 3 더하기 1은 4 대굴대굴 조개가 몇 마리일까? 5-2는 드의 책, 빨간 사자. 몇 마리일까? 둥글둥글 물고기가 몇 마리일까? 물고기가 몇 마리일까? 4 빼기 -2는, 2는? 2 흐느적 흐느적 문어가 몇 마리일까? 그래? 응. 1 꿈을 꾸물 불가사리가 몇 마리일까? 이다 기 이든 사. 뚱 뒤뚱 꽃게가 몇 마리일까? 이 더하기 일은 3 따각따각 따각 바닷가재가 몇 마리일까? 삼 더하기 이은4 대굴대굴 조개가 몇 마리일까? 5 빼기 2는 책 빨간 사자 몇 마리일까? 둥글 둥글 물고기가 몇 마리일까? 뾰족뾰족 뾰족 물고기가 몇 마리일까? 4 빼기 2는? 2 흔우적, 흔우적 문어가 몇 마리일까? 이 빼기 이름? 1. 꾸물꾸물 불가사리가 몇 마리일까? 이 더하기 2는 4 뒤뚱뒤뚱 뒤뚱 꽃게가 몇 마리일까? 이 더하기 1은? 각 바닷가재가 몇 마리일까? 삼 더하기 일은 사. 대굴 대굴 조개가 몇 마리일까? 이는?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몇 마리일까? 둥글둥글 물고기가 몇 마리일까? 1 더하기 은2 뾰족뾰족 물고기가 몇 마리일까? 다 빼기 이는 이 흐느적 흐느적 문어가 몇 마리일까? 이 빼기 이는 1 꾸물꾸물 불가사리가 몇 마리일까? 2 더하기 2는? 뒤뚱뒤뚱 꽃게가 몇 마리일까? 2 더하기 1은 3 따각따각 따각 바닷가재가 몇 마리일까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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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기 일은 1 꾸물꾸물 불가사리가몇 마리일까? 2다기 2는 꽃게가 몇 마리일까? 이 더하기 일은 3 다각 다각 바닷가재가 몇 마리일까? 더하기 이름 하 대굴대굴 조개가 몇 마리일까? 5-2는